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피와 땀과 눈물 다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절대적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덕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대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재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세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명들이 예수께 홍표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엔 갈대를 들려 희롱하며 골고다로 끌고 가죠. 그때 구레나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나는 제패가 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이가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께 왕의 상징인 홍포를 기있고 가시 멸류관을 씌우며 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고 경배하는 흉내를 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며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디셨죠.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 사육을 위해 그렇게 모진 모욕과 조롱을 참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른 아침에 렌드들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죠 그리고 로마 군대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 주님께서 목박에 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박시죠 이때가 금요일 오전 9시 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운명하시는 오후 3시경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가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부는 신체적 고통과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와 멸시,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을 경험하시죠. 온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대속제물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강도요 불의한 자들에 의해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이사야 53장 1 2절에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군명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께 쓸개 탄 포도들을 맛있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엔 그의 옷을 재비뽑아 나누었는데 이는 각각 시0편 69편 21절과 10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런 점을 볼때 주님의 십자가 순환은 단순한 의연이 아니라 힘없어서 혹은 예수께서 제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성취하시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묵상해야 될까요? 32절 말씀 묵상하기원 합니다. 나가다라 시몬이라는 구레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 사람 시몬,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구속서약 완성을 위해 골고다까지 단번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심한 매질과 수욕과 모욕과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로 인하여 70킬로가 넘는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기진해 있는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죄만큼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때 보다 못한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십자가 행렬을 지켜보고 있던 한 무리 중에 하나인 이 시몬을 선택하여 십자가 운반 역할을 맡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조명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시며 휘청거리며 넘어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질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바람의 그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지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운반했던 시몬이란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아 해안지방에 방해 있는 성업입니다. 시몬은 그곳에 정착해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대 6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운반하는 일은 시몬, 에게는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이 명절날에 누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길 원하겠습니까? 또골고다운당까지그 힘든 도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은 다만 노마 군명들에게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과 그 가정 이후에 어떤 은혜를 누르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사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토인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시몬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신문은 그 가정이 영원한 재짐을 벗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것또는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주님께 온망과온 정성을 다하여 그 십자가를 감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갈때 그곳이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죽음의 장소 있죠. 심판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죽음이 아닌 주께서 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생명을 더하신 것입니다. 질문내갖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후텔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십자가 더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기 원합니다. 나의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저주와 내 아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십자가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시지 니셔도 되지만 건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셨어 대속 제물이 되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묵묵하게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조롱과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아니,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 살기 소망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붙들며 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왕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교회와 모든 가정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과 은청과그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묵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리겼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